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레방입니다 타인의 사망보험 실질적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할 수 있는 3일 만에 뒷자리에 탑승중 사고에 대하여 상해 사망보험금 상당액은 부책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부산지법 2019나 48646 2019나 48653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소 및 피고의 주의적 반소에 관한 판단 보험금 지급 채무의 전부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인 망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이므로 상법 제731조 제1항 소정의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이 이사건보험계약의 청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지 않았고 피고가 망인의 서명을 대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사건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인 망인의 서면 동의 없이 체결된 것으로 상법 제731조 제1항에 따라 무효입니다. 3. 피고의 예비적 반소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 채무의 존고 나,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이,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원고 소속 보험 모집인에게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에 관하여 피고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 및 이에 따라 피고가 유효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소속 보험모집인의 위와 같은 설명의무 및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이사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어 보험계약자인 피고가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원고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그 보험금 상당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쟁점 이 사건 보험계약이 상법 제652조 제1항에 의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 갑제 6호 중에 기재 제1심 증인 F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되었다거나 피고 또는 망인이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 상세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오토바이를 구입한 날부터 이 사건 사고 당일까지 망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행할 수 있었던 시간은 3일 남짓에 불과하고 망인은 위 3일 남짓의 시간 동안 친구인 K에게 운전을 배울 때에만 잠시 이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F가 2017년 7월 7일 방과 후 망인을 태우고 이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에 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F는 제1심법정에서 피고도 망인이 이사건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했고 망인도 대충 넘어가면서 피고가 이를 알고 있었다고 말하여 L과의 전화 통화에서 위와 같이 말하였으나 그후 K로부터 망인이 이사건 오토바이 구입비와 수리비를 피고 모르게 마련했다는 말을 듣고 피고는 망인이 이사건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타고 다니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증언하였는 바 F가 종전 진술 내용과 다른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경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위 오토바이를 구입한 지한 달도 지나지 않아 발생하였는데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구입하기 전인 2017년 6월 11일 중국으로 출국한 다음 이 사건 사고 당일 기국하였는 바 망인이 스스로 피고에게이 사건 오토바이 구입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피고로서는 이를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망인의 오토바이 구입비 등의 마련 경위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피고에게이 사건 오토바이를 구입한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의 이 사건 도바의 구입 및 운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인 망인을 대신하여 피보험자란에 서명한 사실은 앞서 본바 같고, 피고가 스스로 망인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망인으로서는 위 보험계약 체결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망인에게 위 보험계약 체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달리 망인이 위 사실을 알았다고 보일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 이사건보험계약이 상법 제653조에 의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 갑 제8호 중에 1의 기재에는 상법 제653조에 따른 이사건보험계약의 해지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거된 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상법 제653조에 따른 해제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도가할 때까지 이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통지의무를 전제로 하는 이사건 약관 제17조, 제18조는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에 관하여 규정한 상법 제652조 제1항의 요건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증명에는 통지의무 위반 이외에 상법 제653조에서 규정한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를 원인으로 위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편 망인이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위 내용 증명을 보낼 무렵인 2017년 10월 25일 무렵에는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그러나 원고는 2017년 10월 25일부터 1월 내 피고에게 상법 제 653조에 의하여 이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 피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원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합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8천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